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원주 성형외과 가슴 상담받으러 왔어요 가슴 정말 크시네보형물들이 많이 있거든요 빨리 상담 받아보고 싶네요 모티바 보형물 같은 경우에는 만져보시면 많이 차이가 나. 나시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모양이 잡힌다는 거 원래 제가 가슴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일자였는데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? 그렇죠 빨리 해야 될것 같아요 이거. 안녕하세요 모티바는 모티바라는 보형물인데 중력에 의해서 약간 쏠림 현상이 있어서 좀더 더 자연스럽고 그런 보형물이에요 촉감이 일단은 좋습니다. 상담도 다 끝났고 검사도 다 받았고 수술날 다시 뵙겠습니다. 오늘 드디어 가슴 수술는 날인데 이거 모티바 인증서고요. 고객님 이름 적어주시고 이쪽에 성 적어주실게요. 지금 수술실 들어가고 있는데 하나로 다시 뵙겠습니다. 티바 하기를 잘한 것 같아요 어, 촉감이 굉장히 좋아서 그게 제일 마음에 들었고 모양이나 사이즈 이런 것도 진짜 의사 선생님이 잘 예쁘게 해주셔서 그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친구 중에 다른 병원에서 수술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랑 저랑 이제 비교를 해봤어요 친구들이 근데 일단 촉감적인 것도 정말 제가 좋았고 절개했던 부분이 되게 조그맣고 되게 샤프심처럼 얇았거든요 그래서 빨리 아물고 상처가 조금 해가지고 친구들이 이제 온진을 좀 생각하는 것 같아요. 정말 만족해요.